꼬발날 차차. 자. <목소리나> <스> t a r s o t a r t a r t 어? 잘 a 어 o t 어 r a s o t a r a s t 잘해. 다시 뭐. 잘자잘잘잘잘 인사 인사 인사해 인사, 인사. 인사. 인사. 인사. 인사. 인사. 인사.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어. 잘했어 잘했어 자자 <웃음> 아, 아. 자, 귀여운 맥 자, 귀여 자, 기여운 맥락. 자, 자, 귀 자, 자, 자, 자, 자,